여러분 맵을 찾아봤는데 아주 기깔난 맵을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좋 됐다고 부탁드리고요 아 물음표가 아니고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줄여서 좋 됐다고 짜란 2대2대2각 떴다 일단 노란쪽 하면은 무조건 공격인가? 노란쪽은 일단 맞고 시작하는거지 노란색만 아니면 돼 노란색만 투디가 초록색 투디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한팬이가 지금 따라라라리 따따라 한팬이 노란색 그러면은 지금 연비 한팬 갈라졌거든요 라미 이제 뽑으면 팀 정해지는 겁니다 라미가 보라색 되면서 어 라미 연비팀? 그 다음에 나랑 한팬 노란색 야 차라리 이게... 라미연비팀이 더 든든해보이긴 한다 한패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참을거야? 와나 폭주해? 야, 게다가 노란색팀이야 저기 다 때릴 수 밖에 없어 게다가 저, 저기 노란색팀이야 초록색이랑 보라색 싸우려면 저기 일단 지우고 아, 시작해야 돼 가운데 그러면, 지우고 시작해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일단 빌고 시작할거야 <웃음> <웃음> 우리가 미안하다 아 라미 투리님 제가 더 잘할게요 <웃음> 죄송합니다 내가 더안 바랄게 한 팬이 두 개만 더 주라 형 근데 음. 한 팬이 두개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제가 빨리 죽고형 턴이 더 빨리 돌아서 아이템을 더 많이 만드는 게 형한테 좋은 거 아닐까? 아니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아 한 팬이 거 하나를 줄이면 형거 하나를 올릴 수 있게 해줄게 그래야 위치적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형 <웃음> 어? 한 팬이 한개 됐는데? <웃음> 와나 진짜 아 그럼 이렇게 두 마리만 더줘 아, 아 그래요? 그러 아, 아, 아, 아. 음, 들어와야 음. 오케이 비투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비친고하는 그런 느낌인데 비투코인? <웃음> 그래 그러면 그렇게 가자 비투코인 연락코인 어 캐펜코인 자 여러분 긴장들 하세요 긴장들 어아 그리고 잠깐 배팅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배팅의 결과 비투코인 51% 퍼 연락코인 27% 와우. 캐펜 22% 야 우리 왜 역배 걸렸냐 이거? 엄청 걸렸네 제가 있어서 역배 걸릴 수밖에 없어요 힐팩은 <웃음> 건드리지 맙시다 <웃음> <웃음> <웃음> 당신은 그 말을 하면 안 됐었어 통화를 한 대만 네. 들면은 아야 아, 어? 야, 야, 짧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어? 한 번이라도 더 빌어도 모자랄 하는. 한편아 <웃음> 네. 어 뭐야 벨기 나왔다 이렇게 터트려야 돼. <웃음> 여기 나왔어. 드림님, 대각선으로 두면 아예 못 나오거든요. 어, 대각선으로 아. 나오면 와쩐다. 네, 네, 와 살짝 더 밑으로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저렇게 있어도 못 나와. 아, 나 지금 너무 완벽해요 지금. 어떻게든 아. 빠져나간다. <웃음> 야, 야, 야, 야, 촬, 촬, 촬, 촬, 촬, 촬, 촬, 촬, 촬, 촬, 촬, 우리를 먼저 노린다고? 오케이 그래? 이이 노! 노! 어아 왜! 같이 가자! 어? 어? 스파이참이? 아... 어... <웃음> <웃음> 왜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셨대? <웃음> 그러니까... 해는 어? 나이스 어? 어? 어? <웃음> 집으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웃음> 저희가 아직 누구랑 팀 할지를 제대로 못 정했거든요, 케빈님. 네. 그러면은 네네. 힐팩부터 드시죠, 오른쪽에 힐팩. 아, 저는 케빈님 네네. 믿으니까 네네. 여기다 터렛을 설치하고 네. 오. 친구처럼 지내죠, 저희. 아, 약간 이제 무력에 의한 평화로. 저희가 보라색 팀으로 진출하려면 은 여기를 짓밟고 네네.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혹시 저거, <웃음> 죄송한데. 아 저거 역사에서 봤어. 혹시 낙가무하세요 <웃음> 와, 한편이 어 굉장히 과감한 무빙 그, 못 나가는 거 알죠? 오! 어, 됐다. 아아, 아, 못 떨어졌다. 어, 어, 두 마리 다? 아 차에 걸리냐, 아, 저게? 근데 지금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근데, 와, 일... 와1 남았어. 대포를 쏘겠다. 대포를 쏘겠다라. 대포를 쏘겠다라. 야, 이거. 오, 어? 좋은데요? 오? 어? 어? 이거 선전포고입니다. 왜더안 내려가? 왜더안 내려가? 왜더안 내려가? 나.. 라미야? 왜추려고 했을까? 라미나 레베님 맞추려그랬다고 오케이 일단 노란팀 되세요 예.. 네, <웃음> 들릴 때가 좀 생겼어. 어.. 나, 어. 라미야.. 좀 묶여보시겠어요? <웃음> 어.. 잠시.. 그.. 관련이 없거든요 저랑은? 이야.. 씨 와. 와1천 왔는데.. 야, 야 아, 이거 전... 가겠다 저기까지! <웃음> 와, 아 뭐해? 와, 고개사. 라미야? 어? 우리 2디를 때린 죄. 달게 받아라. 어, 우리 쪽으로 이민. 어? <웃음> 어. 틀렸다. 어, 거의 저희 땅인데. <웃음> 왜 절로 가졌지? <와주지? 웃음> 어, 벌써 시작이야. 라운다 참팬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웃음> 뭐하는 건? 그 뭔데, 그거? 아, 네? 이민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아너 아, 친일파야 저 야마모토 한입니다 <웃음> <웃음> 라미가 있었구나 저기 <웃음> 어디 국경을 넘어온 사람이 있었네 뭐라 없지 <웃음> 어? 이게 안 맞네? 강풍이라 진짜. 저기에다가 하나 딱 떨궈주면은 진짜 대박이겠죠. 그만하나 이 순간. 그만하시고 넘어오시죠. <웃음> <웃음> 한 번. 아이고, 와, 야. 저 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와타나베 네. 케빈입니다. <웃음> <웃음> 이라시야이마세. 그러니까, 하지만 저희는 어, 이건 어, 아니고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아, 아, 진짜 끝자락에. 아니지, 아니지.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추진력을 받은 거였어요. 추진력을 위해서. <웃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야, 한판은 아, 어차피 죽을 거 옆에 거 죽이고 가라. 음, 옆에다가 그냥 딱 한편이가 왜 죽을 거라 생각해? 그냥. 한편이 이민 가고 있는데 너 제임스 한으로 받아주는... 중국인가요? 칭타워? 예, 여기 중국이거든요 <웃음> 칭따오 한 자리 있나요? 칭따오 한 자리 있어 아, 예. <웃음> 야얘물 차오르자마자 그냥 바로 이민부터 가네 그냥 와 대단한데? 야엄마야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이 다 한국인인데 아, 근데 벌레 수로 두고 보면은 똑같아 지금 지금 너희들은 마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사실 한 팬이 한국의 스파이야 <웃음> <웃음> 진짜 창식의 명화라고 하는 것데 그렇다 <웃음> <웃음> 그렇다 사실 그는 스파이였던 것이었다 3, 2, 1 코스 좋고? 코스 좋고? 그러지만 아... 코스만 좋았어요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에 목소리가 어아 아, 아, 불에 조금 타도 돼어 불에 조금 타도 돼 개발자 십 따라. 너무 치... 조금 달았는데. 어? 오씨.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 제가 저기 조금 안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서 이분만 좀 치울게요. 뭐라고? <웃음> 아 제가 남의 땅에. 뭐뭐 <웃음> 어, 하냐 그내 <웃음> 차다. 아 패치 그 <내> <웃음> 아, 안 시키겠습니다. 아이 친구 말고 안 되겠다. 예? 창씨 개명한 사람 잡으러 가겠습니다. 뭐해요? 뭐하냐? 완전 폐 시켰어. 소차냈다. 소침 소차냈다. 그거 중고차 네, 내놓으시면 뭐안 돼요? 야, 근데 이거 공중 요격할 거 있으면 잠수함부터 노리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응. 음. 오케이. 그럼 잠수함 3 버스터 가시죠. 아 동의합니다. 체결. <웃음> 조약 체결. 살아나오실 수 있으시고요. 한중 잠수함 터트리기 동맹 체결. 와씨 저를 건너갔네. 와씨.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다. 클났다. 어. 계획이 없었다. 어이구. 어이구이지. 푸디는 왜 90도로 떴다가 내려와? <웃음> 매직. 와. 와 나만 죽었어. 야 이거 다 죽겠는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김라미 와. 씨. 하면은. 김라미 씨. <웃음> 아 중국에서 왔으니까 남궁 라미로 가자. <웃음> 어? 터지나? 터진다 터졌다! 오야진겨보냈네오 근데 야. 라미야 어? 난 가방이 없어졌어 어? 진짜로? 500 죽어? 그러면? <웃음> <웃음> <웃음> 한편아 우리 <웃음> 어떡해? 본국으로 돌아오라 <웃음> <웃음> 그동안 아, 스파이 활동을 하느라 아주 수고했네 못깨야겠다 스파이는 열심히 했는데 남은 정보가 없어. 중국은 탕후루가 맛있다 <웃음> <웃음> <웃음> 와, 500이 저렇게 가네. 헬기를 뺏거나 터뜨려야 돼. 뺏거나 터뜨리면 돼? 아, 이거 살려? 오와. 아, 이게 있었어? 와, 또 있어. 와. 와. 몇 개가 와. 나온 거야? 내가 먹은 상자가 몇 개인데. 아, 그러네. 와. 어? 어? 근데 컨트롤은 몇개못 먹었네.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야! 안 <웃음> 펴나? 와 형, 뭘 주는 거야? 본국의 미래를 너, 너에게 맡긴다. 대한민국 에이, 만세! 대한민국 에이. 만세! 대한민국 만세다. 개빈, <웃음> 지금 이거 여기 한방 주두고 관료하는 거 같은데 이거 <웃음> 헬기로 저기까지 못 가. <웃음> 여기로 올 건데! 아 흔들린다. 흔들. 어어 됐냐? 어, 됐다. 됐다. 됐, 됐다 형. 야 이러고 어 이러면 케빈이 형 죽잖아 물에 빠져서 한편이가 턴 먼저 온다 안 했어? 아니지 형 차례 끝났으니까 아니지. 라미지 어. <웃음> 라미야! <아니지. 웃음> 어떻게 그게 되지? 요, 라미야 <웃음> 여기 와서 맞아? 헬기 가져가 라미야 아, 죽여야 돼 여기 와서 아, 헬기. 헬기 가져가 라미야 아, <웃음> 여기 와서 헬기 가져가렴 어, 일단 왔네 <웃음> 아 실수 안 했네 이런 진짜. 남이야 헬기 빼서 일단. 야저또 있어. 뭐야 또 있어. 에이 야아 이건 뺏겼다. 한편인 살려줘라. 나를 죽여라. <웃음> 아야 얘 죽는다 바로 죽는다. 나를 죽여라. 야, 원거리 전한번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그래도 같은 민족이었는데. 나를 죽여라. <웃음> 그 어느 쪽 민족이죠 저희가? <웃음> 아 저희 청나라. 나를 밟고 가라. 어안 죽었다 이거. 한편이 안 죽었는데? 어안 죽나? 야, 근데 왜 아, 쏟아 말았어? 나쭉 눌러야 되는 걸 까먹고 아! 있어. 어, 진짜 한편아, 이건 보여줘야 된다. 진짜 여기서 안 보여주면. 대한민국 만세. <웃음> 로코 남아있나? 많이 남았지. 오. 한편아, 오? 근데 너그 제트팩은 아까 썼니? 예. <웃음> 그 줄에, 아! 그 동화줄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 한편아. 어! 우와! 우와! 일단 일단 헬기 내리게 하고 헬기 안 내려줘. 아, 어 더블 점프 더블 점프. 와, 이거 뭐 놓고 헬기 탈수 네. 있겠냐, 다시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 아니, 그냥 다 치면 되지 않을까? 밧따가 있나? 밧따. 따뭘따 빠따 괜찮나? 따 지금. 하, 한 번도 안 썼잖아. 어, 야, 타. 올라너 괜찮아? 너, 괜, 너 아! 괜찮아? 한 편아, 너. 너한 편. 이 <웃음> <웃음> 지라니까. <웃음> 형 우리 살려줬 써야지 그러니까. 와. 야 나가보라, 찡다오한 나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뽑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다 말아먹긴 했어 너가. <웃음> 아, 3번 분들 죄송합니다. <웃음> 야, 결과 선택은 연나코이. <웃음> 한 사장 나가. <웃음> 그렇다. 한패는 사실 중국의 스파이였다. <웃음> <웃음>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너 봐. 너 봐.